어 이거 아닌데? 저기요 아 축하합니다 <웃음> 뭐해 <뭐야>, 이래? <웃음> 아 진짜 일본이 일본에서 볼아 <웃음> 네. 맞아 근데 이름이 뭐예요? 에리 에? 에? 에리 에? 에리? 까페 <웃음> <웃음> 카페, 카페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? <웃음> 안나았어요 <남았다>. 오케이 땡큐 일본의 마 아. 아, 정... 근데 아까 네, 네. 계속 제가 누나 예뻐요 이랬는데 저 진짜 누나예요? 아, 아 저번에 고려대! 고려대 갔더니 들었어요? 아, 아, 아, 아, 그러니까, 누나 아, 예뻐요. 누나 지금! 누나 학 와서 누나 <웃음> 왜 언니 하잖아. 어래죄중아 좋아요! 중학생, 중학생! 아! 주하러, 뭐. 중학생! 아까 기사 중학생.